뭘 주무시면 다가 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말좀 나눠 주세요. 나, 무슨 일 시간이 큰데? 네,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 네, 안녕하세요. 긴급 편성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방송이냐? 금민의 씨 시합전 마지막 밴딩 방송. 밴딩이 뭔죠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글리코겐을 싹 말리는 겁니다. 글리코겐을 싹 말리는 방송. 저희 오늘은 전신 무분화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슈퍼세트로. 슈퍼세트로. 다관절 운동. 다관절 운동. 오늘 완전히 진짜 말려버리는. 내 세포까지 말려버리는. 저희 오늘 스미스 머신에서 벤치프레스와 렉풀를 슈퍼세트로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인클라인 덤벨프레스와 풀업을 슈퍼세트로 진행을 하고 아, 네. 숄더프레스 덤벨숄더프레스와 사이드레터럴레이즈를 슈퍼세트로 진행하는 음. 그런 운동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시합 준비에 관한 질문이 요즘 되게 많으세요 질문이 있다면은 그 시합 전문가 특포인이 님인데. 예? 시합 전문가 특포인인다 우리 윤프로 아. 이두 분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 자 오늘 우리 근데 저희 몸을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하나 둘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야 하나 둘셋자 <웃음> <웃음> 빨리빨리 가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하나 둘셋 지금 좀러줘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아. 저 새벽이 벤치러 갔어요 어. 스키! 오늘따라 화이팅이라는 소리가 참 도움이 안 되네요. <웃음> <웃음> 아, 여섯! <여서. 웃음> 아, 빨리 빨리! 여섯! <웃음> 아, 빨리 빨리! <웃음> 아이씨! 여아왜 <웃음> 여기 누워 있는지 알것 같아. <웃음> 나 살살 <살삼삼> 살살 <웃음> 빨리, 빨리 하라는 걸 처음 천천히 어, 좀 해, 이건 그었는데 빨리 하라좀걸 처음 들어. 고객 빨리 하세요. 어, 빨리 네. 해야 돼 오늘. 시간 없어요. 지금 글림쿡 제가 선물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여덟! 아오 아, 아, 아, 마지막 열야 진다 아 이거 뭐야 너무 그런데몇개 했어 열 개요 난 열다섯 개 했는데 왜 몇... 아씨 열다섯 개 저희가 했던 한뭐 그간의 경황에 대해서 자윤진형 선수 뭐 하면서 지냈나요 별 다른 게 없어요 항상 운동이야요 새벽에 근데 끝나고 집에 가서 기절하고. 자, 22세 남자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 떡이 맛있더라고요. 떡몇개 드셨어요? 한 400g 먹었어요. 400g? 300g. 오케이. 40g! 80, 40g. 80 110, 120, 120 어, 360! 120. 마지막! 와, 아 가세요! 우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아 다시 다시. 어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만만 다시, 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 다시, 다시, 다시, 다 다시, 다시, 자다자다 다시, 어 다시, 준영아, 2031년 대박. 2031년이요. 어, 힘이 안 나, 몸에. <웃음> 저 2031년이면 저희가 나이가. 이쪽으로 <웃음> 가시면 안 돼요. <웃음> 도저히 얼굴을 못 보여주겠어. <웃음> 방송이 모든 것인 남자. 우와! 하나! 하나 시작하다 방송인 남자! 둘, 둘. 둘. 어. 근육으로 붙었을지. 근육이네. 아니다. 와. 두께감이. 더 이상 플래시 티크에 잊지 마세요. <웃음> 안 되겠다. 살요김민씨살탈 와. 와. 시즌. 무자비하다. <웃음> 어 아. 시즌 비 시즌. 오케이. 어. 팔꿈치 썩. 오 어. 아 힘에서 이겼어 힘에서. 밴딩은 고3보다 더 조심해야 돼. 지나간 낙엽도 조심해야 돼. 자, 해리포터님께서 현득증 멋있다. 12,000원. 야식이야식 거 야, 12개 하는소리인가 어, 12개? 오케이. 야! 아니, 그럼 12개 하는 소리. 천천원! 야! 2천원! 야! 3천원! 야! 3천원! 뭐야? 그래. 그래. <웃음> 6. 야, 이 뭐야, 이거? 어. 오늘은 현득이 누나 2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하하. <웃음> 윤준이 선수 차례죠. 아니 형님 차례죠. 형님 좀심왜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아, 가. <웃음> 소님 <웃음> <도시나요> <웃음> <형이> 모자 탈이 가시나. 갑니다. 야, 어, 가자. 아! 아! 오케이. 우리 벌써 힘들어 어떻게요? 둘. 아, 잘해. 이건 잘, 지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몇 개까지 해? 몇개 여섯! 아야 이제 반했어요 빨리 반을 해줘 <웃음> 내가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아, 누구 아이디어 이거? 당시 아. 고민한 게 이거라고 <웃음> 엔딩 때 아무리 생각해봤자 좋은 아이디가 안 나와요 탄소화물에서 나옵니다 <웃음> 좋은 아이디어라 <웃음> 그렇죠. 역사적인 그 발명품은 탄소화물과 함께 나와요 한국의 근원은 탄소화물이야 올해 내내 물갈이 할거 같아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열야 이분들 언제 야 힘들 때는 또 있지 이게 애니멀 팩이라고 있어요. 애니멀 팩 애니멀 팩 동물 같은 준영이 형에서 이게 나온 건데 이게 뭐냐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인데 운동인을 위해서는 좀더 고함량인 비타민. 그렇죠. 대사이 높고 대사량이 높고 쓰는 근육도 많고 영양 섭취도 많고 아... 저는 이분들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예. 우리 님은 이제 그 몬스 데일리라고 있어요. 네. 네. 네. 물 없이 먹어도 되나? 한 번씩 당기죠? 자, 애니 앞에.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물에 타 드시는 거예요. 예. 네. <웃음> 혓바닥이랑 분리되는 줄 알았어, 나는 입이랑. 절대로 그냥 먹지 마세요. 아. 물에 타서, 어. 물 500ml에 타서 먹으면 돼요. 지금 의도하신 거 아니었죠? 네. 어. 와, 나 당한 줄 알았어. 내가 나 혼자 당한 어. 줄 알았는데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200가자, 200 맞춰줘. 200가자. 200 갑니다. 아! 아! 아. 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분들은 아나 진짜 이분들이랑 앞으로도 운동 계속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야, 누구 먼저죠? 저 먼저인가요? 그렇죠 나방금 전에 벤치한 거 같은데 하나, 하나 둘셋열 둘, 셋, 어우 야 이거 힘들다 말좀 많이 해주세요 나는 생각할 <웃음>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야, 오늘. 저희 그저 시합 끝나고 나서 야외 촬영 먹방 가능한가요? 햄체면 햄체면 어, 햄체면. 햄체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한 번. 보디빌더는 몇 개까지 모을 수 있나? 어, 이번엔 모자 없네. 아유, 대세대 고생이... 네, <웃음> <돼> 있어 <있습니다>, 네. <웃음> 여덟! 모두가 적기 시작해요! 마지막! 열! 날다람쥐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하고 이제... 어, 뭐... 그냥 기절해서 다 다음날 일어나요. 금민협 씨화이팅 우리... 어디까지 올라갈까? <웃음> 날다람쥐! 어, 보여주세요! 짜자. <웃음> <오>! <웃음> 야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언제까지! <웃음> <웃음> 어. 번정 <웃음> 해요. 아, 저도... 너무 높이 올라가지 <웃음> 자, 스트랩을 바질 3명의 주인공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저희 땀이 묻어있고 저희 피가 묻어있고 자, 현득씨부터 발표! 저는 버트님! 현득님 버스님 처음 봤는데 겁나 좋으시네요. 아? 아. 아, 이거 너무... 이상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지 인정, 형? 이제. 스트랩 내놓으세요. 저는 전멋장님! 코브라 스트랩으로 코브라 같은 등을 만들겠습니다. 딱제 수준에 맞는 개그예요. 아, 아제 개그 좋아하시네요. <웃음> 네, 그럼요. <웃음> 딱제 수준에 만든 그런 네. 언어 유희. 자, 저는 염중형님! 세명 조합 너무 재밌다. 아, 아 아이, 마음 좀... 따뜻하다. 또 이런... 또 이런 분들 깁다. 근데 혼자 이제 자기 칭찬하는 거 모르시고. 할수 있어! 어! 예, 에이, 어! 에이! 에이! 어! 에이! 에이! 에이! 아,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시합 막바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나 진짜 오늘, <웃음> 오늘 주무시면 다음날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시합장 못 가고 아 아까 먹었던 우리 비타민 있죠? 무명을 또 보내드려 저희가 셋이서 뭘 먹었으면 좋겠는지 어.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께 저희가 추첨을 해서 애니멀 팩, 물에 타먹어야 돼요. 그냥 입에 털어놓으면 힘들어. 다가봤죠? 그거를 두 분께 저희가 보내드릴 아, 요아 인정 인정 아, 저 매운 거는 솔직히 아, 진짜 내, 매운 거는 야. 못 먹습니다. 나도 매운 건좀 약해. 네.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다 먹고 싶은데 그거는 못 먹겠어. 가자. 아, 야, 야. 올림 너무 안정맞다 <고맙다. 웃음> 가자, 전현무, 전현무 가자. 템파 피자, 올림피아, 디트로이트 피자, 모하이 <웃음> 피자, 반땡땡, 청땡땡, 도땡땡. 자, 2두 운동 뭐할 거냐? 덤벨 하할 건데 파도타기 식으로 어! 아우,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잘하면 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자, 어. 준영이도 내가 왼손 끝나면 오른손 들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오! 어. 으 어. 어. 바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으악! 어. 그냥 가져와! <웃음> <웃음> 야, 여기 가줄게! 으악! 어. 에이! 어. 에이! 으 어. 어. 헹굴, 헹굴하는 느낌이야! 으악! 어. 어. 질문, 응답 시간 좀 갖겠습니다, 지금 제팔한 스테이 많이 <웃음>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회 끝나고 뷔페 보고 뷔페가 면 무슨 메뉴 좋아하시나요? 안거문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어? 한번 같이 가죠? 아, <웃음> 좋았어요. 저, 저, 저, 요 제가. 모레 제일 먼저 공략하시나요? 저는 뷔페를 가면요, 좀 상위 레벨에 있는 뷔페는 좋은 걸 먹지만 보통 일반 뷔페를 가면은, 여기 네. 아무거나 주워먹습니다. 자, 15개? 어. 10, 10개 보내요. 10개? <웃음> 난 내일모레 시합이야, 15개 할래. 시작! 아, 어 <웃음> 이게 뭐야! 눈아! 얼굴 좀펴 얼굴 좀! 아니 지금 펴주겠냐고 얼굴이! 주형 <웃음> 같이 푸짐 한번? 어, 할까요? 나나 나 사이드 잡을래! <웃음> 저도 지금 밀고 있는 거! 자 <웃음> 트프님도 <웃음> <웃음> 사이드 한번 잡으시죠! 저희 우리 셋이 하체, 아, 하체. 하체, 아, 하체를! 아하체갑시다 하체요? 하체는 제가 못 가니까! <웃음> 하체! 놀래요. 아우. <웃음> 야, 준영이는 하체가 뭐. 잘못됐네. 잘못됐네, 준영인 하체가. 난 오늘 운동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니 오늘 뭐 했는지도 난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입에 털어놓고 쓰러진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질문은 답. 왜 아무도 진짜. 질문을 안 해. 그냥 보는 거야, 그냥. a s m r 로고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투포인엠의 전현둑 선수 면접 문평 보고 싶습니다. 아, 면접 해, 해주세요. 자, 어, 일단은 점검과 어, <웃음> 이 전면에서 뽑아져 나오는 등 근육과 어무팔 <웃음> 되게 훌륭한데 전체적으로 가슴이 약간 조금 더 볼륨감이 있었으면. 제가 그게 진짜 이제 보완한 거야. 아 진짜? 이거 네. 저한테 와요. 좀 더. 가. 니고커 네. 몇등 예상하나요? 아 니고커 몇등예상니까 우리 <웃음> 맞춰 볼까요? 아, 아놀드 클래식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놀드 클래식 탑 6. 좀 높게. 탑 3. 저는 5. 4등. 4등. 4등. 대한민국의 니고커를 누가 제일 먼저 소개했는지 기억하세요. 아인정저 네. 아 니고커가 아마추어에서 아마추어 프로되기 전에 바로, 제가 소개했어요. 바로. 니고커 순위로 내기하시죠. 이걸로 햄버거 돈 내기? 오, 어, 콜? 나는 2등. 2등? 전 어. 4등. 나 어, 3등. 이3 4 오케이. 준영형 이 5.5 준영. 요 친구 키네틱입니다. 아, 키네틱 피플 어. 어디서 살수 있죠? 몬스터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의료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키네틱. 아, 저희 그리고 몬스터짐에 슈팅데이라는 코너가 때로, 새로 생겼어요. 아. 거기 들어가면은 먹을 게 무지하게 많아요. 단백질 스낵들, 아. 그래놀라. 아, 저 들어가서 한참 보다가 다음 주쯤에 결제하려고렇게 눈에 힘이플려있으세요 어, 아, 예. 네. <웃음> 저한테 선수님 유튜브 안하시데저 하면은 저는 먹방 할 거예요. 먹방. 아니면 게임 방송. 그럼 다 같이 나올래. 게임, 뭐, 롤 방송이나. 오늘 저, 저롤 잘하세요? 저, 저롤좀 합니다. 어디, 어디 튀어세요저 실버요. 하, 아, 정말 잘하네요. 예. 네. <웃음> 아니, 이게 그거 아시네. 운동하고 나서 롤 하려고 그러면 손이 떨려가지고 잘안 돼. 그래가지고. <웃음> 아 스트랩 차고 편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손가락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거의 모든 운동이 스트랩을 차고 합니다 간절에도 수분이 없어요 나이 아, 때문에 아까 덤벨 프레스 도와드리는데 똑딱 소리 나서 <웃음> <웃음> 푸시업 1개, 0 0 턱걸이 500개, 디스 500개 매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원펀맨을... <웃음> 탈모, 안안 수, 탈모 안 좋잖아 이건 근육을 위한 게 아니라 강해지고 싶어서 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네어 아. 벽에다 주먹도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다음 방송에는 운동방송 말고 식사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걸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있으면뭐 배달 음식도 괜찮고 어? 배달 음식도 여기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 직접 가서 먹는 음식 괜찮으니까 하나씩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충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생생교육 다음에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도 중분 난방이야 왜나 따로 놀아요 <웃음>